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종입니다 오늘도 알리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탄지 4주 정도 되었고요 첫번째 보낸 영상 보시면 팝을 할때 90도 정도로 꺾이고 알리가 높이 뜨질 않습니다 두번째 영상은 알리를 성공해도 착취가 매우 불안하고 공중에서 보드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90도 이거말이군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거. 이거 원래 다이렇습니다 여기서 앞발 밀면 됩니다. 제 알리 강좌에 나와있는겁니다. 그리고 뒷발을 빨리 들어야 돼요. 네 두번째 영상 볼게요. 네 뚝섬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앞발을 여기서 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기차기처럼 접는거 좋은데 접었다가 바로 밀어야 되는데 미는게 좀 늦어요. 늦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밀면서 앞발을 내릴 때 발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앞발이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중심이 쏠리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뒤로 가죠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할때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알리가 90도가 된다 그거는 여기서 앞발을 안 밀어서 그래요 앞발을 밀어야 돼요 앞발을 민다는 건이노즈를 발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착지가 이랬다 저랬다 불안하다 그거는 발이 여기서 앞발을 밀때 앞발이 여기에서 이 쪽으로 갈 때도 있고, 이 쪽으로 갈 때도 있고 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작이, 동작이 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는 연습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할 때마다 아, 발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가지고 가야겠다 그 생각으로 알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보드가 발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알리를 할 할때 조금씩 틀어질 수는 있는데 그걸 컨트롤 할줄 아는 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 낼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알리를 할 때마다 자세가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제가 오래 타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더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자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연습이 중요하고 연습만이 답이라는 것 그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알리만 연습하지 말고 주행 알리, 장애물 넘는 알리 뭐 알리 업 이런거 연습해야 돼요 맨땅에서 하면 주행할려할때 진짜 답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리만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주행할리 위주로 연습하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피드백 영상들을 제작해 봤는데요 어, 영상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리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리는 연습만이 답입니다 하루에 200번씩 세달을 하면 발목 정도 뜨거나 뭐 운동신경 좋은 분들은 무릎까지 떠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다 보면 되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연습만이 답이라는 거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연습 방법들로 연습해 보시고 잘 안되시면은 또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